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이현진입니다 어, 저는 또모와 함께 9월 11일 롯데콘서트홀에서 라마이노프 콘체르토 2번 1악장을 함께 연주하게 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라마이노프 연습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이 곡은 처음에 오케스트라랑 함께 하는 곡인데 이제 피아노가 먼저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가 이곡 처음 시작을 열어주는 거고요 이 곡은 C마이너의 콘체르토인데 처음에는 F마이너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10마디 정도 가서 다시 C하면 C마이너로 분색을 드러내는데 맨 처음 F마이너 코드는 c 의 탑을 두고 시작을 해요 하와이너은이 소리를 어, 종소리라고 자신이 말한 적이 있으며 하와이너프는 스스로 성당 종소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F코드가 계속 몇 번이고 울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 F마이너코드가 어,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 코드가 계속 유지를 할수 있게 소스테네토 페달을 밟는 것을 아이디어를 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는 화성이 계속 결전을 한다고 해도 지속되어 있는 거는 Fm 코드를 계속 지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저는 이번에 해보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엔 이렇게 코드가 진행이 되고 이제 C마이너 코드가 시작이 되면서 두 마디는 피아노 혼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멜로디가 나오고 피아노는 계속 멜로디에 깔려있는 화성을 풀어줘요 멜로디가 오케스트라가 있지만 은 피아노는 이 화성을 깔려주는 거를 같이 가는 뉘앙스를 계속 분위기를 같이 이어가줘요. 그러다가 이제는 드디어 피아노의 독백이 나와요. 이제 어... 온리 피아노예요. 두 번째 더 앞보다는 진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혼자 피아노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피아니스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다른 기합 협주곡은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오케스트라가 살짝 끌려가기도 하고 어 물론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협주곡의 주인곡은 바로 피아노다라는 것을 첫 부분 부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가 분위기를 잡아주고 오케스트라가 그 분위기를 맞춰서 같이 협주를 시작하게 되고 또 열정적인 합주가 시작되면 피아노가 다시 독백을 시작하면서 아, 이 곡이 정말 역시 또 주인공이 피아노구나 하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 독백이 나올 때 피아니스트마다 이 독백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끌어나가는지를 듣고 보는 것도 이 작품을 보는 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피아노가. 이런 인데 이제 베이스가 이제 모켓스라가. 머케스러가... 완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절정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에오케스라가제 베이스가. 네. 타줘야지 더 훨씬 피아노가 풍성해지면서 그 절정의 순간들을. 보지를 향해서 가요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오케스트랑 함께 들어야지 이 베이스 혼자 할수 있는 구간이 아니어서 꼭 같이 오케스트랑 라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라카인노프의 작품들은 멜로디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모호하지 않아서 듣는 순간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영화같이 로맨틱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연주들은 9월 11일 롯데콘서트홀에서 뵐게요